아마존 커뮤니티 데이 두 번째 시간은 아마존 개발 문화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외국에서 일하고 계신 한국인 아마존 개발자 분들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에 있고 지금 벤쿠버, 뉴욕, 시애틀 이렇게 살고 계신 분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재원 님부터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최재원입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근무 중이고요. 알렉사 AI 팀에서 알렉사를 좀더 사람답고 유용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남.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남입니다. 지금 현재 시애틀에서 일하고 있고요. AWS에서 6년, 아마존 닷컴 쪽에서 2년 일하고 현재 다시 AWS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아마존 애드벌타이징에서 일하고 있는 조재석입니다. 현재는 SDM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브랜드 애드벌타이징 쪽에서 어, 레코멘데이션 프로덕트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시, 시가차가 다 다른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그 아마존 개발 문화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각각의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아마존에 입사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해주세요. 네, 저는 2001년에 한국의 다음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에서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고요. 그 회사에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삼성전자로 이직을 해서요. 삼성전자에서는 주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나 어,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 담당했고요. 을 네, 저는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이고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학교 다 다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삼성전자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삼성전자에서 이제 최재이님도 만나고 8년 정도 일하고 있다가 마지막 프로젝트가 갤럭시워, 그다음에 삼성 비디오허브 프로젝트 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AWS 기술을 사용했고 그게 2010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AWS 코리아로 입사해서 2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시애틀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2015년도에 시애틀 AWS 일하다가 그 다음에 또 2년 전에 아마존 닷컴 쪽에 아마존 닷컴의 글로벌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는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2년 동안 일하다가 두달 전에 AWS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였다가 지금은 시니어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를 둘다 미국에서 나왔고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블룸버그라는 회사에서 이제 글로벌 에코리 그전 세계 주식 트레이딩하는 플랫폼이랑 알고리즘이 트레이딩, 하이프 컨시 트레이딩하는 쪽에서 이제 개발팀으로 (financial) f i n a (software d e v e l o p e r (fsd) 포지션으로 (5년) 일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존으로 이직을 뉴욕 안에서 한 거죠 한 다음에는 쭉 지금까지 (5년) 넘게 a d v e r p (app) (app) (app) (app) (app) 이 p p (app) (app) a p a d v e r p (app) (app) (app) (app) (app) (app) i p p (app) a a r a 했었고 이제 현재는 어, SDM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매니저 포지션으로 스위치가 되어서 이제 팀을 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백그라운드를 알았는데 어, 이제 한 분은 아예 이렇게 한국에 사에 개발자로 계시다가 이제 직접 바로 벤쿠버로 입사를 하셨고 또한 분은 어, 한국 에드버스 계시다가 이제 트랜스퍼로 이동을 하셨고 또한 분은 어, 미국에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 또 이제 아마존에 입사를 하시고 네. 어, 이런 그 다양한 백그라운드 계신 분들하고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좀 물어볼게요. 이 아마존의 개발 문화, 어,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회사에 있으셨던 분들은 진짜 딱 비교가 될것 같아요. 어, 뭐가 다른지 좀 어, 진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이제 COE라는 거거든요. 이 커렉션 오브 에러즈라고 이 아마존 내에서 굉장히 이제 자주 쓰는 툴인데요.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전 제일 맞는 번역 번역하면 제일 맞는 단어가 심할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국 회사 다녔던 분들은 이 심할서라는 단어가 익숙하시고 좀 거부감이 있으실 텐데 이 아마존에서 이 COE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COE는 먼저 이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겼거나 아니면 고객 익스피리언스에 이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막는 것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뭐 호스트 레벨까지 들어가서 다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이 담당자는 이 실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일어난 서비스의 이 오너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깊숙하게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근데이 리포트가 단순히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분석을 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끝에 다다를 때까지 하고든 내용을 다 적어야 하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 똑같은 문제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어떤 액션 아이템을 마, 마련해야 되는가 하고 실제로 그 액션 아이템을 정말로 시행 가능한 액션 아이템을 다 적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 실제 액션 아이템을 모두 고쳐서 시스템에 디플로이가 될 때까지는 이건 다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엔 데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팀이 일단 COE를 쓰게 되면은 일단 이것이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가 되고요. 팀 전체가 이제 분석을 해서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제 막는 것까지 해야 이제 완벽히 완벽히 끝나는 거죠. 네, 전그 여기서 아마존 안에서 개발하면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소프트웨어라는 뭔가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 적에 시작부터 그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아주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자 제가 옛날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할 적에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알고리즘 알고 데이터스트럭처 알고 소프트웨어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돌려 돌리고 그거은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아마존 닷컴이나 AWS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문화를 들여다보니 그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애초에 시작부터 소프트웨어 만들 적에 시작부터 써세스 매트릭스가 무엇인건 무엇인건지부터 항상 고민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석세스 매트릭스라는 거는 일종의 비즈니스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작 전서부터 비즈니스 매트릭스부터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프로, 프로덕트 제품이 어떤 그 비즈니스 매트릭스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보를 출력할 것이냐 이런 거를 또 다시 또 따라가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순수하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만들 적에도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노력 어, 드린다라는 게 아주 큰 어,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어, 강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돌아, 되돌아보면은 한국하고 여기 아마존 닷컴, 다음에 AWS에서 봤을 적에 데이터 드리븐 컬처라는 게 실제적으로 코딩하는 레벨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직접 본게 가장 큰 어, 저한테 교훈이었던것 같아요. 네, 저는 어, 아마존 조인에서 SDM으로 일하면서 SD, 그러니까 개발자로도 일할 때도 똑같은 경험인데요. 저희는 아마존이 항상 저희 컴퍼니를 가장 어, 쉽게 아니면 한 문장으로 아마존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가 지구상, 지구상 가장 고객 중심적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저희가 항상 어떤 프로덕트를 접근하거나 어떤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거나 할때 저희가 아마존에서만 하는 유독특한 문화인 PRFAQ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제 PR이라는 거는 Press r e l a s e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신문사한테 Press r e l a s e 보내는 거에 대한 그 PR인 거고 FAQ는 이제 자주 받는, 자주 하는 질문이라는 이제 그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PR FAQ라고 불리는데요 개발 아무런 개발이 안된 상태고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피처가 아마존한테 저희 팀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저희는 PR FAQ라는 다큐먼트를 쓰기 시작해요. 마치 이 피처가 런칭한 거라는 가정을 하고 이게 기사에 나가는 것처럼 저희가 글을 쓰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그 쓰는 사람은, 이게, 신문을 읽는 사람, 결국 고객이 봤어, 관, 어떤 관점, 고객에서 보는 관점으로, 어, 이 피처가 어떻게 고객들을 돕는지, 고객들한테 어떻게, 어, 삶을 인프루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글을 쓰게 되니까, 저희가 피처를 개발을 할 때에도 이게,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개발이 되지도 않고, 어, 정말 커스텀한테 필요한 피처를 프라이어타이즈 해서, 어, 어 어떤 프라이타이즈를 네, 해서 어 저희가 어 페이즈를 어, 나눠서 런칭을 할 수도 있고요. FAQ도 보통은 이제 뭐 아마존 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익스터널 FAQ 그러니까 고객들이 할 만한 질문들에 대한 리스트를 따로 뽑아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쭉 뽑고요. 인터널 FAQ라고 해서 저희 안에 있는 그룹만 볼수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쪽엔 좀더 저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를 아까 네 종남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를 리분하게 어떤 데이터가 들어간지도 쓰고요. 재성님들 팀처럼 이 실제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팀뿐만 아니라, 실제이 사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드는 팀도 고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고객은 아마존 내부 팀들이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PRFAQ를 쓰고 원웨이 투웨이 도어 디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실제 아마존 닷컴 웹사이트를 쓰는 고객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객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그 고객들이 이 얼티메이트 고객 아마존 닷컴의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새 라이브러리를 만들다거나새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걸 사내 배포를 할 때도 PRF에 q 르습니다 어, 네, 한국에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개발 일도 하고 개발팀장 어, 업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제가 하, 그 아마존에 와서 좀 많이 느낀 게 외국 회사들 특히 이제 아마존을 포함한 외국 회사들이 개발자들 커리어가 어, 좀 독특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가면서 어떤 커리어를 발는지또좀 그런 독특한 그런 어,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 있,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그 커리어를 개발하는데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계속 올라가는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경력 을 시작해서 경력이 어느 정도 쌓고 이 나면은 피플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직책으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순수하게 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발자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뭘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 중요한 저, 점이었고요. 개발자를 지원하는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물어보는 게, 너는 어떤 게 되고 싶니? 라는 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라고 그 디렉트를 위해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진 없고요. 어떤 걸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찾아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만약 프린서펄 개발자처럼 그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를 계속 성장하고 싶으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젝트를 찾아주는 게 회사의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프린서펄 SD라고 하는 직책은 한국으로 치면은 일종의 상무급이거든요. 근데 개발자 중에 프린서펄 상무 개발자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은 전무에 해당하는 그런 조직에서 두분 내지 세분 정도 있는 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프린서폴 레스디 또는 시니어 프린서폴 레스디도 심지어 있는데 상무급이나 전무급에 해당하는 소프트 웨어 개발자 분들의 역할은 일종의 기술자 기술 고문 역할을 하세요. 그래서 그 특정 조직의 그 기술적인 전략 리더십 이런 거를 정하는데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시고요. 기술적인 전략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씀으 드리면은 개발 기간이 예를 들면 3년 이상 소요되는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 그리고 내 팀만이 아니라 다른 조직 간의 어, 인터랙션이 아주 중요한 그런 프로젝트 복잡한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린서플 SD 역할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다른 트랙은 소프트웨어 개발먼트 매니저 제성님이 어, 하고 계시는 그런 역할인데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는 그 기술적인 리더십 뿐만 아니라 어, 본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 일종의 프로덕트를 어, 회사의 직접 자산이잖아요. 그 회사의 직접 자산이 고객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소유권을 가지시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매니저는 결국에 가서는 딜리버 리저트라는 리더십 프린 서플에 해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동목이시기 때문에 그거 그거를 위해서 나의 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프로그램 매니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채용하고 그 그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주 커다 란 역할입니다. 그래서 프린서폴 에이로 가는 분들은 프린서폴 에이 상무급 그다음에 시니어 프린서폴 전무급 또는 BP 레벨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로 아주 그래서 기술적인 어, 리더십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매니지먼트하는 비즈니스 오너십을 어, 더 책임지시는 방법으로 회사에 기여를 하시는 그런 트랙이 또 존재합니다. 네, 그프리스플일 엔지니어 시니어 프리스플일 엔지니어를 넘어서면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이스팅기시드 엔지니어라고 이제 거의 그 VP급. 예. 한국으로 치면 뭐 굉장히 고위 임원이 되겠죠. 그 고위 임원급으로 일하시는 분도 들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커리어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재성님 s d 로 일하시다가 어, SDM이 되셨는데 뭔가 그 SDM 트랙으로 가시는 분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엔지니어들의 특징 이런 게좀 있을까요? 저는 항상 개발이 너무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프로덕트가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의 프로덕트를 맡아서 그거에 대한 s h o r t t e r 플 p l 이런 롱 o n g t 을 챙기고 그거에 대한 어뭐 비즈니스 리뷰, 저희는 이제 weekly, m o n t h 비즈니스 리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맡고 거기서 정말 숫자가 아까 중남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데이터드리븐 디시전을 메이킹할 때에 그렇게 숫자가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런 숫자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너무 즐거움을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SDM이 된, 된 후에 그런, 거를, 그런 것들, 프로덕트와 개발자, 되게 SDM들도 테크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뭐, 어, AWS도 그렇고, 아마존 닷컴도 그렇고 저희는 SDM 히어링할 때 테크에 대한 것도 많은 인터뷰, 질문 좀 하는데요. 재성 님은 SDE로 있으시다가 SDM으로 가셨는데 종남 님 같은 경우는 어, SDM을 하시고 다시 또 <웃음> IC 트랙으로 오셨어요? 네.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하고요. 아, 네. 그 일종이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감사한 일인데 회사에서 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이디비저로 컨트리뷰터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어, AWS의 컨설턴트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매니저도 하고 지금은 다시 솔루션 아키텍트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은 회사에서 개인의 커리어 본인의 커리어를 잘 알고 어떤 일하고 을 싶다. 내 1년이나 3년 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본인의 커리어가 분명하게 명확해지면 은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기도 하고 팀을 바꾸기도 하고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한국에서는 일부 회사에서는 예를 들면 은 산에서 조직을 이동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회사도 많았거든요. 심지어 회사를 퇴사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정도까지도 어 아주 딱딱한 회사가 많았는데 아마존에서는 도려 안에 있는데 밑에 있는 제가 SDM 일적에 제 밑에 있었던 개발자분들이 다른 팀으로 가는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역할이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그분들이 여기서 팀에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 기여를 했었고 그 개인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프로젝트 찾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자 매니저로서도 회사 그 팀원들이 옮겨가는 걸 아주 적극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걸 막으면은 개발자 매니저들 사이에서 저 매니저 이상한 사람이야 라는 나쁜 소문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아마존에서 네. 보니까 약간 테뉴어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뭐 사실 되게 이제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많은 분들이 어뭐 이렇게 고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그 다양한 어떤 그 해산의 어 부서가 있고 또 이렇게 이 트랜스퍼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열려있는 문화였기 때문에 재원님도 최근에 좀 트랜스퍼를 하셨는데 뭐좀 어떠셨어요? 트랜스퍼 하기가 쉬우셨나요? 아 예, 제 원래 전에 있던 팀에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고요. 제가 팀을 옮긴 제일 큰 이유는 제가 그 팀에서 너무 편해져서 옮겼습니다. 너무 편해졌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이제 지식을 전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제는 이제 엔지니어로서 좀 뭔가 다른 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밖에서 보시는 뭐 글래스도어나 링크드인 같은 그런 사내의 채용 사이트가 또 있어요. 거기에 사내 트랜스퍼를 위한 잡포스팅이 올라오고요. 이좌 포스팅이 뭐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검색 엔진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과 제일 관련이 없는 거를 찾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온 것이 이제 지금 팀입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 자체는 이제 크게 사회에서 할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지원 버튼이 있고, 그 지원 버튼을 누르고 이제 매니저와 먼저 얘기를 하고 사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을 봅니다. 저는 이제 세명 면접을 봤고요. 이제 시니어 매니저 둘 그리고 프린시플 엔지니어하고 면접을 봤고요. 이제 일하기로 이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이전 매니저와 같이 이제 의견을 조율합니다. 언제까지 이제 예전 팀에서 일을 할 것인지 언제부터 새 팀에서 일을 할 것인지. 어, 재밌는 얘기로 아마존 안에서는 아마존의 최고의 적은 아마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도 사에서 이동하는 게 편하고 근데 이게 아까 뭐정남 선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절대 나쁜 일은 아니고요. 근데 아까 재원 선배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듯이 이게 결국 네트워크고 사람은 돌고 인재는 돌고 회사를 옮겨도 결국 언젠가는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는 이런 어 테크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떠나가는 건 그것만큼 저도 아는 인맥이 늘어나는 거 떠나가는 사람도 그만큼 잘 메꾸고 좋은 인맥을 얻고 가는 거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저, 저희 팀에 있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은 자기 매니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나 팀을 좀 나, 나가서 다른 팀을 좀 가고 싶은데 너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아, 나는 이제 분산 처리 쪽은 많이 했으니 이제 프론트엔드 쪽을 하고 싶어. 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한 새 팀을 찾아줄게 하고 그 매니저가 나서서 자기 인맥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가 야이 팀이 아주 괜찮은 프론트엔드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한테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예 팀을 옮기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랑 비슷한데요. 모든 매니저는 항상 언제든지 자신의 엔지니어가 떠날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은 자기 엔지니어가 내일이든 다음 주든 바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항상 컨티뉴스리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팀 역시도 한 사람이 빠져도 임팩트를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셋업이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니저들은 스스로 심적 부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문화로 인해서 항상 자기 팀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를 된다는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매니저한테도 좋고 팀에도 좋고 엔지니어한테도 좋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재미있는 아마존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기존의 한국 회사나 다른 외국 회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 아마존의 인터뷰 문화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같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제가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마존 테크 인터뷰, 기술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이고요. 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는 절대로 지엽적인 뭐 암기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을 외워서 구현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 순전히 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별로 잘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저희는 채용 결정을 할때 인기 투표하듯이 투표 몇개 이상에만 합격, 미만이만 불합격,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아까 그 재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평가 시에도 똑같이 가만히 앉아서 5분, 10분 동안 이 각자 쓴 피드백을 조용히 읽습니다. 조용히 읽고요. 완전히 읽고요. 이, 그 안에서 똑같이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고 채용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한두 가지, 한두 개 인터뷰에서 잘 보시지 못했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SD 개발자 인터뷰할 적에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 기술적인 역량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엑설런스 한국말로는 개발 탁월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퍼레이션 엑설런스라고해야겠는데 운영 탁월성. 그두 가지 역량으로 예, 특정 개발자가 순수하게 문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한 솔루션을 가지고 실제 운영까지 해봤느냐, 운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벌어지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걸 보, 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두 가지 측면에서 본인의 그 가장 최근의 경험 중에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은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어 정말로 내가 이런 일을 해봤다라는 걸 증명하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아까 인터뷰 프로세스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그 아까 말 우리가 저희가 계속 얘기를 나눴던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인터뷰에 많이 녹여놨거든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아마존에 좋은 피싱 사람이냐, 맞는 사람이냐, 안 맞는 사람이냐는 저희가 그 리더십 프린시플에 반하여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채용 결정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조금 숙지해 두시고 알아두시면은 인터뷰할 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에서팀 매칭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개발자의 경력에 따라서, 오픈된 포지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픈된 팀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어떤 아주 솔직히 어떠한 정확한 스킬셋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 상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가 개발자들을 평가하거나 채용을 심사를 할 때에는 그 개발자라는 아마존의 평, 그 바나 평균적 그 기준치 안에서의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스킬을 갖고 있고 무슨 스킬을 갖고 있지 않고 자바를 쓸줄 알고 자바를 쓸줄 모르고는 아마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 인터뷰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 이제 리크루팅 팀이랑 같이 일을 하실 때 오히려 그 원하시는 팀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또 열려 있으니까요. 만약 인터뷰가 되셨을 때 팀이 뭐 마음에 안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면 리크루팅 팀이랑 전화하시면 그거를 충분히 아마존이 큰, 큰 기업이고 로케이션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 이제, 지금까지, 그, 아, 아마존의 개발 문화, 또, 어, 그, 개발 팀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회사 사내 문화, 뭐, 또, 이런 것들 많이 어, 봤는데요. 이제 긴 시간, 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진짜 얼굴로 다음에 한번 꼭, 어, 뵙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들 건강하시고, 네. 또 다음에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